아 어, 막타임 어 일단 막타임 아무튼 막타임 동시에 쳤지만 일단 막타임 막타친구가 용암으로 잡았어 으흠. 용암으로 잡았어 아음 서로 카운터 쳐서 죽었네 아왜왜왜왜 어, 왜, 왜, 왜 그러세요 뭔일이 있었어요 서로 카운터친구가 봐봐 장렬하게 전사한거 보십오 아이고 아이고 펠레르 죽는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이놈의 집안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게임이 스쿨러냐고요? 솔직히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비행기나 저런 거다 나오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1 0 4주차 세계를 시작할게요. 멀게트 노광 낡은지금 솔풀 어머 괴고인 팁이 있냐고요? 음. 집요하게 알을 노리십시오. 뭐요? 금가면 엔딩 보기 모든 데미가 토벌 오늘은 참 많고 막. 와 야근이다. 바크솔 원 도전까지 닦겠다고요? 왜 <웃음> 예? 그냥 푹 쉬세요? 그걸 왜?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이제? 페림도 재미있게 패던꿀을 하면 됩니다. 너벤너벤이야 ben, <웃음> 장난하나. 딜 들어가는 거 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잠깐만.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자. 근데 노광사한테 변질이 되던가, 이게? 아, 들어가. 멀기타 안 잡았는데, 아직? 아, 그래요? 이거 패치한 거예요? 패치한 건가? No. No. 아, <웃음> 나 너무 못하는데, 패린 긴장했나? 으 아. <웃음> 미션 3호 미션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긴장했네 오늘 사약통 다들 왜 이러냐 이거 뭐 요즘 서버가 아프니? 뭘 하려는 거야 Here we go! 돈 주워갔다고? 룬 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거 지금은 안되고 다음 배부터 확인 해야되는데 영체 있는거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나는 막타 나올 때쯤에 그때 칠거라서 영체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은 고드리도끼가 없어가지고 비슷한거라도 들어야겠다 지금 영체 있어가지고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레날라는 레날라는 뭘로 잡아야 돼? 지팡이 그 돌아라 돌아라 그냥 그것만 해야되나? 그럴 수 밖에 없죠 마법으로 많이 패봤자 딜도 잘 안나오니까 돌아라가 더 딜이 더잘 나올거야 아 잠깐만 이거 모든 보스 해당되는 이야기였어 이유 보스들 아 거대 룬 주는 애들이 아니고 그냥 모든 보스들 이라이씨 여회들중 연인이 된다면 누가 주냐고요 어차피 사겨봤자 뭐합니까 다 죽을텐데 다 하나씩 문제가 있어 보면은 그 누구냐 그 장작 이름 뭐였죠 나걔 이름 생각도 안나 이제 장작 이름 뭐 누구였지 아 멜리나 아 멜리나한테 미안하긴 한데 걔는 유통견이잖아 막말해서 걔는 불타 사라지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 원탁에 있는 그이름 피하였나? 걔는 내연녀 아니에요? 내연녀? 아무튼 어지러워질합니다. 저는 아마 그냥 혼자 살것 같아요. 그냥 도우를 닦으면서 그냥 혼자 살것 같습니다. 연인이고 나발이고. 그럼 에대의 왕이신이 여왕인 대표를 묻는 어때요? 걔는 마지막까지 살던가? 근데 하필이면 장인어르... 장인어른이 그... 척추 아마 반대로 꺾일걸? 답은 마레카 누나라고요? 미친 소리. 자다 일어났는데 장발 꽃, 꽃미남이... 분명히 어젯밤엔 금발이었는데... 적발 생머리 꽃미남이... 그럼 귀여운 우리 뱀녀 조라야스님이요. 뱀녀 조라야스요? 저는 펄이가 아닙니다. 난 펄이가 아니야. 개인적으로 난 셀렌 쪽이 마음에 드는데 근데 나중에 볼링공이 돼버려서 그만. 학살자가 취향이라고? 아 사람 좀 학살할 수 있지. 아 인체 실험 좀할수 있지. <웃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막타치기. <웃음> 막타치기. 아, 어, 막타이. 어, 일단 막타이. 아무튼 막타이. 동시에 쳤지만 일단 막타이. 일단은 여기 멀게티 있죠. 여기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콜링 캐스트 좀 할게요. 좀 다르죠. 케일레드 쪽에 있는 그 노장 여기 있죠. 아마 이쯤, 이쯤에 있던가? 얘가 깃발 을 주지 않나요? 얘가 깃발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론에 있는 노장 같은 경우는 깃발로 잡을 수는 없죠. 의족이지. 의족으로 잡아야지. 제기. 내가 말해도 좀 이게 맞지 아무리 내가 내가 힘든 결정이라도 정당하게 말할 건 말해야지 노잼거인이야? 노잼거인은 그거 어떻게 잡아? 출제자님 이거 노잼거인은 어떻게 하죠? 얘가 문제인데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불 저항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있던가? 막타만 해당되고 그 전에 피는 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어? 그렇대요 <웃음> 솔직히 노잼거인은 좀 그렇지 아 무기의 전에나 마술 기도로 막타치기니까 그 중간 과정은 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도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내 방에 완전 고정적인 멘트긴 한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위해서 오로지 이것만 잡아야 되나 싶어서 나는 오케이 알았어 아, no. 어 막다 친거야 막다 친거야 용암으로 잡았어 용암으로 잡았어 아, 아주 좋았습니다 광고로 나이 나온다고. 아 나와간거 진짜 열심히 하더라구요 진짜 이것저것에 다 보이더라 솔직히 시스템쪽으로좀 모난 곳이 좀 은근 많아요 액션은 잘 만들긴 했는데 좀 이것저것에 좀 손받을게 많아가지고 아 저렇게 광고해도 되나 물론 오픈한지 이제 별로 안되긴 했는데 게임은 재밌으니까 아 그렇긴 하죠 물론 사람마다 그건 다르겠지만은 저한테만큼은 재밌게 다가왔기 때문에 좀 추억보정도 있고요 전작을 했던 사람인지라 시간당 가서 짜증나게 하지마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계속 꼴 얘기하는 거야 난 그저 아이템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만약에 멧돼지 고기가 맛있었으면 은 멧돼지 우리나라에 멸종됐을걸? 고라니도 맛있었으면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제 살아있는 애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호를 하거나 맛이 없거나 둘중 하나야 아 무슨 얘기 중이냐고요?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고라니를 좀 수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도 우리 같은 심정을 알겠지 근데 외국에서는 보통 고라니보다 사슴이 차이 치인다고 하더라고요 시슴을 조심하십시오 맞아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요 외국이라고 뭐 다를 것 같죠? 아니 다 똑같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똑같아 장단점이 있어요 아노아씨아 no. 아, 서로 카운터 쳐서 죽었네 아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러세요? 뭔일 있었어요? 서로 카운터 친거잡봐 장렬하게 전사한 거보십시오아나 너무 추하다 진짜 내가 봐도 엘델링딜엣이 얼마 정도로 나올까요? 어? 비싸면 안 사시게요? 뭐 싸면은 분량 적을까봐? 아 그것도 있다 불안한 감이 있긴 하죠 확실히 발렌타인 지났다고 줄 거면 직접 달라고 아이아 이렇게 달라는 말은 아니었어 아 씨, 키지 말걸, 후원 키지 말걸. 아, 황금이게미러전이요 괜찮은데? 재밌긴 했는데 벌써부터 웃기는. 아이 사람 왜또 보는 거야? 다음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상한 거 일상이냐고요? 늘 있는 일인데요. 늘 있는 일이라. 어! 음흥! 음. 아 좋았어 아 좋았다 좋았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방금 뭔가 좀 이상 <웃음> 하지 않았어요 완벽했습니다 대신 황금률 복장 입어주잖아 뭐야 이거 <웃음> 예, 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 언제 버렸어? 모습이 많은 죽어가는 NPC들 중에 한 명만 살린다면 이 혹을 살리시겠습니까? 솔직히 멜리나 살리는 게좀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좀 심하게 해줬으니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름 까먹었으면서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엘덴링 돌리면 컵이 헉 간다고요? 아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엘덴링이 잘못한 거야 그거는 컴퓨터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튕겨요 미션 아 맞다 미션 아 미션 아나 완전 까먹고 있었네 <웃음> 이제 아예 까아나 까먹... 지금 졸린가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참 아름답네요 어떻게든 실드 치면 코 <웃음> 오늘은 오래요? 네돈 벌어야지 살아 이목표다 <웃음> 그쯤은 돼야지 <웃음> 열심히 해야지 망자 커마대 왜요? 아니 싫다고 하기 싫다고 아니 왜 나한테 그래 할거 없으면 은 어차피 할거 팩트 벤입니다 제영이의아이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그 네모난 거 있죠. 그냥 가죽으로 된게더 아픕니다. 분들이 뭐야 이거? 뭔, 뭔 소리지? 뭐였지? 있어요. 그걸 왜 아냐고요? 아니 저도 그냥 정보 이것저것 보다가 알게 됐어요. 나도 어쩌다가 우연히 <웃음> 여러분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고요. 지구라는 행성도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는 지식들도 우연히 알게 됐고요. 여러분 뭐 그런 겁니다. 한명 어디 갔어요? 한명 기다리고 있는데 또한명 있지 않아요? 어? 어어어어어어 아씨. 어, 어, 어, 어, 어. <웃음> 너희들 진짜 나빴다 난 분명히 100명을 소환했을텐데 까보니까 배울 줄 아였어 도대체 왜 그래